그래서 어, 죄송하고 어, 다음번에 또 오, 오프라인 팬미팅을 하게 되면 그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받고 또네 대답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니까 정말로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웃음> 그쵸? 여러분 질문 웃겼죠? 마지막 질문 너무 귀여우... 귀여웠어요 아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요 직접 게임에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캡처 타임 이라고 제가 이번에 이거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 몇초 동안 이제 팬분들이 캡처할수 있는 시간을 어 드리는 시간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룰렛 챌린지를 할 건데, 그,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해적왕 룰렛.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어렸을 때 이걸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 제가 이거 칼을 꼽아서 이회적왕이어 만약에 8개를 꼽았으면 8번째 회적왕이 나오면 8초 동안 캡처 타임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최대한 안 나오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나오면 어떡하죠? 일단, 꽂아볼게요. 오이. 네, 첫 번째는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도 안 나왔어요. 세 번째.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 맞아요. 첫 번째 면 무효. 다시. 이제는? 오. 오. 떨려요, 저 지금. 다시. 제발 늦게. 후 응? 응. 이건 안 되나 봐요. 이쪽으로. 어, 어. 지금 1 2 3 4 5 다섯 개 다섯 개 꽂았어요. 다시. 어? 오? 여섯 개. 응? 잉 일곱 개. 그러니까요, 칼이 다 꽂힐 것 같은데 여덟 개 이거 되는 거 맞죠? <웃음> 이거 되는 거 맞죠? 아홉 개아뭐 늦게 나오면 좋으니까 다시 오잉? 열개 저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해적이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 이번에 제가 두 개씩 꽂아볼게요. 지금 11개, 겠죠 아니요, 12개. 혹시 이게 건전지가 필요한 건 아니었죠? 12개 어머 13개 혹시 저 이거 아 13개 14개 이거 만약에 다 해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14개 잠깐만 15 <웃음> 여러분, 이거 고장난것 같아. 열일곱. <웃음> 와! <우와! 웃음> 너무 깜짝 놀랐어. <웃음> 우와, 저 열여덟 번째, 지금 열여덟 18, 번째까지 지금 맞죠? 맞죠? 맞죠? 1, 2, 3,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아, 열아홉? 열아 <웃음> 와. 우와. 저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납두고 한것 같아요 여러분 캡처 타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즈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포즈를 취해볼게요 어떤 포즈를 지을 거요 <웃음> 해적. <웃음> 볼에 손가락, 볼 빵빵, 볼콕, 하트, 윙크, 까칠한 표정, V. 꽃받침이요? 어, 꽃받침. 귀여운 포즈. 혼아트 해적 볼에 대고 한장어 손등 부위 볼에 손가락 그러면 제가 해적을 들고 어 볼에 손가락을 한번 대볼게요 볼에 손가락이 대는 순간 19초를 한번 19초 너무 긴가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손등부위 양옆 파트 너무 많이 바꿔요 캡처 타입 이런 거 맞나요? 나 말을 하면 안 되나? 아까 꽃받침도 있어가지고 아! 식후주가 끝났대요 여러분 어떡해요 이게 지금 제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식구추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와, 근데, 진짜, 네. 해조광을 일단 치우고, 이제, 인형 뽑기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인형뽑기가 지금 1분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요 1분으로 이제 맞춰져 있으면 아 1분 안에 제가 만약에 이 인형을 뽑으면 이 인형뽑기 게임기와 그래서 팬분들이 또 주신 폴라로이드의 사진을 찍어서 여기 넣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어... <웃음> 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아 일단 이 이름이 뭐였죠? 피글렛 피글렛을 한번 뽑아볼게요 오잉? 잠깐만요 이게 밑에가 켜져있는데 네. 됐어요 안돼 어떡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꼭! 꼭 성공을 다시 해서 해보겠습니다 뽑았다. 얘 <웃음> 예,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뽑았으니까 사진을 한장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어 혹시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음. 음. 어떤 분들께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보고 이거 정말 유행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후레쉬를 컸, 껐는데 왠지 후레쉬가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다시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후레쉬를 켜니까 일단 한번 말려볼게요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 다 드리고 싶은데 하는 동안 여기다 사인을 해드릴까 봐요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진짜 제가 이거를 5초 뒤에 딱 볼게요 그때 올려주시는 팬분들의 댓글에 선물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5 4 3 2 1 끝. 시험 공부하는 경빈이 경빈이 시험 공부하는 경빈이 분이 떴어요 그러면은 경빈 분께 드리도록 해볼게요 아마 어 회사에서 연락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아, 방송 끝나고 저희 엔드마크 인스타그램으로, 어, 네. 인별로 DM을 보내주시면 본인 인증 후에 연락 드릴 것 같아요. 그죠? 드리네요, 연락을. 일단 경빈 분께, 성함이 경빈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 경빈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여기 사인을 해드렸어요 아이고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하나를 더 찍을까봐요 다시 찍어볼게요 제가 사진을 두 장을 찍었는데 흔들렸어요 연락을 주시면 어이 기계와 사진을 드릴게요 아 피글렛도 넣어드려야지 제가 사진을 잘못 찍나봐요 사진이 다 흔들렸는데 어떡하지? 한장 찍어주실 수 없나? 음. 아, 제가 이따가 끝나고 사진을 다시 찍어서 여기에 넣어드릴게요 시험공부하는 경빈님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이 어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죠? 음 오래됐나요? 시간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제 이번에는 마지막 코너예요, 여러분. 마지막 코너인데 제가 어 준비한 게 핸드폰 케이스를 어,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그리고, 음, 한번 꾸며서 직접, 어, 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드리고 싶어서 어, 생각해냈었는데, 잘 꾸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가지고, 저도 한번 제가 케이스를, 이거를 살짝. 이렇게 어 이걸 뭐라고 하죠 비즈? 이렇게 예쁘게 파츠 파츠라고 한대요 이거를 파츠가 있고 그리고 어아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폰 요새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시죠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죠? 네 이거, 이거. 이것도 거이 붙여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것들과 스티커도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면 파츠를 붙일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한번 뽑아볼게요 저 지금 보지 않았어요 요거 네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꾸며볼게요 제가.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어 이거를 하나 붙여드릴까봐요 먼저 가운데에 하나를 예쁘게 해야 될텐데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파츠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음 파랑 색깔이니까 돌고래도 귀엽네요 배, 바다 컨셉 장미 배. 일단 돌고래를 먼저 붙여봐야겠다 근데 이게 마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돌고리를 해놓고 바다 느낌으로 앞에 뒤를. 일단 바다를 한번 해봤어요. <웃음> 그리고 음... 투명 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르겠죠? 이게 여러분? 배를 붙이고 배경에 깔아도 돼요? 아 배경에 배경에 깔아도 돼요? 이걸 전체를 깔아도 되는구나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어,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어, 만나뵐러 가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어, 또 이제 뭐 해볼까요? 음, 바다 컨셉이니까. 어! 아이고. 조개를 놓쳐가지고, 음, 네, 감사합니다. 조개를, 조개를, 조개보다는, 음, 뭐가 이쁠까요? 음. 음, 그리고. 여기까지가 뭔가 허전한가? 혹시 아, 튜브. 튜브를 하나 붙여 줄게요. 튜브를 튜브를 여러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잘잘 잘 만들었나? 바다 느낌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 이거랑 제가 아직 시간이 이, 이 괜찮죠?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음 이거를 저는. 그래서 요거 이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핑크 색깔이 많아서 음, 피, 어, 똑같이 이거를 하나 붙여드리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핑크로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바다랑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바다랑 우주? 약간 유니콘 이런 것도 있고 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음 이게 보니까 또 많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던데 새벽하늘 감성 헉,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색을 했고, 음. 아 이게 보니까 여러분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데 잘 마를까요? 음. 유니콘 별 일단 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음 어. 어.. 새벽하늘 하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음 꽃처럼 난다 여러분 이건 꽃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아까 꽃밭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브이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4만 9천 명이래요 곧 5만 명이라고 하는데 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해놔가지고 또 하나 할게 있을까요 음. 이렇게 선글라스를 하면 좀 이상하겠죠? 얼굴이.. 하트가 3,100만이래요 감사합니다 음, 뭐를 더 하고 싶은데 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다 또뭘 그리면 좋을까요? 성글 안 돼요. <웃음> 조그만 거. 사탕. 사탕. 사탕을 한번 해 볼까 봐요. 사탕을 사탕을 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사탕과 하트를 같이 해 드릴게요. 좀더 이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음한 김에, 리본도, 리본도. 근데 너무 제가 접속사 수, 접속자 수가 5만 명이나 나왔대요.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가 조금 음, 실패한 것 같기는 해요 <웃음> 그래도 그래도 한번 네. 아 폰케이스 안쪽에 그러면은 이게 다 마르면 폰케이스 안쪽에 제가 사인도 해 드려갖고 팬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어 이게 사실 제가 음, 선물을 또 드리고 싶은데, 어, 하나 더 만들 시간은 없죠? 어, 아, 하나 더? 하나 더 만들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볼게요. 이번에 빠르게. 이번에 요거예요. 이번엔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음, 아, 네, 일단. 이게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한번 심플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서 이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하고 빠르게 한번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고 근데 스티커는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요것저것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컨셉으로 얘네는 과자 여기까지. 됐다 심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웃음> 일단 한번 그냥 가는대로 제가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폴라로이드도 음, 사전에 미리 팬분들께서 어, 듣고 싶은 말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폴라로이드 한장 그다음에 이거 케이스 한장 보내드리고 또또 어, 또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음. 혹시 또 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은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대답을 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일단 그동안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사진 두 장을 찍어 볼게요 아! 한 장인가? 한 장을 찍어 볼게요 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헉, 여러분, 잠시만요. 사진이 지금. 아이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해볼게요. 음. 필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분문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음. 아재팬 동욱입니다 혹시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 다미님만의 해결 방법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제가 어,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징크스요 어, 징크스 징크스라고 음. 할만한 게 음. 일단 이걸 넣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징크스 촬영하기 전에 징크스요 음.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저는 음, 현장에서 좀 제가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사실 어, 음. 생각해보니까 징크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현장에서 제가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사전에 배우분들과 또 스태프분들을 많이 만나면 조금 더 편하게 연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징크스를 질문을 골라놓고 징크스가 없다고 <웃음> 대답을. <웃음>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골라봤는데. 네. 이사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어! 나왔어요 음...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로체님께 드릴게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나요? 어 저는 사실 어 먹는 걸로 주로 좀 푸는 것 같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먹고 나면은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촬영할 때도 항상 밥시간이 기다려지고 고기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네 루체님께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어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음. 아이고 제가 자꾸 사진이 사진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사진은 어떡하지? 사진은 일단은 제가 이따가 이후에 끝나고 찍어드리고 제가 한번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그 글을 써서 이제 보내드릴게요. 음. 아니면 아니면 진짜 마지막을 한 번만 더 찍어볼까 봐요. 이게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어. 다시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또 후레시가 <웃음> 다시 다시 파르게 한번. 사진이 나올 동안 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보내주셨어요. 어... 오아름님, 아르마 운전면허 시험 꼭 붙어. 화이팅! 최민욱님, 민욱이의 20대를 응원할게. 민욱의 20대를 응원할게. 음. 구부라님, 예쁘다미 인사해주세요. 안녕, 예쁘다미. 음. 구수미님, 워킹맘이신데 힘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생겼어요. 꼭 힘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민님. 음. 음. 이도원님, 도원아, 공부하자. <웃음> 공부, 공부, 네. 건강하세요. 어 그리고 아 뒤에 이제 해외 팬분들도 또 보내주셨어요 예나님 하이 필리핀인 마 마할코카요 맞나요 마할코카요 사랑해요란 뜻이래요 아 라라님이 어, 인도네시안 팬분들께 뭐 인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인도네시안 팬분들 헬로우 그리고 클라라님 어 하이 하이 클라라 하이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또 보내주셨네요 와 말레이시아의 햄토리 팬 다미안니 말레이시아의 언어를 말해주세요 음, 때리마카시 제가 해외팬분들께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어, 이 문구를 써서 보내드릴게요 어, 어, 멀리 브라질에서 보내주신 클라라님께 제가 어, 때리마까시라는 글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라팬 분들도 계시네요 아미라님 아라팬 분들 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멀리서도 이태원클라스를 보고 계실지 몰랐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꼭 만나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 팬분들 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 인도 팬분들도 계세요. 사라님, 하이 사라, 인도 팬들 안녕하세요. 와이니 이시머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또또 어, 또, 또 이제 제가 클라라님하고. 음, 또, 사진을 한장더 찍어서 보내드릴까봐요. 어, 민욱님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민욱이의 20대를 응원할게. 민욱이, 민욱님하고 제가, 어, 아까, 네, 클라라님께 사진을 찍어서 제가 문구를 작성을 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은 네, 엔드마크 인스타그램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났나요? 아, 문구를 적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 여러분 사진이 한 장이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욱이에게 제가 권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민욱이 20대를 응원할게 그리고 한 장은 적었어요 한 장은 적었고 나머지 한 장은 제가 직접 다시 사진을 찍어서 어, 글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제 거의 끝났나요? 시간이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해요 어, 마지막으로 댓글들을 한번 보고 음.. 질문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너무.. 네.. 저도 팬 여러분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음.. 58,000분께서 봐주셨대요 하트도 3,170만 개 와 저도 네 뒤에는 회사 인스타에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소연아 안녕 저도 너무 고마워요 어, 다음번에는 꼭 정말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오늘 어, 너무 떨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꼭 선물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질문들이나 어, 또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음. 다음에는 정말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또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너무 저도 재밌었고 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인스타 업데이트 자주 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